이왕 보시는 김에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, 부탁드릴게요 진짜 제발 그 선을 먼저 넘지 말라고 I c a n fly the sky Never gonna stay <목소리> 내가만을을 <발션을> 넘칠 <끊어진> 때까지 <목소리> 어떤 이유도 <목소리> 어떤 변명도 <목소리> 지금 내겐 용기가 필요해 No 빛나지 않아도 내 꿈을 원해그 마지막을 부러진것처럼 한발로 뛰어도 난 나의 길을 갈테니까 지금 나를 위한 약속 멈추지 않겠다 고또 하나를 낙지르며 곧 너의 뒤를 따라잡겠지 원하는대로 다 가질거야 다시 시작해 아아... 아아... 아아... 아아... 아아, 아아, 아아, 아아, 아아 다시는 나를 꼬고 싶지 않아 Summer c l o 고기에서 아프다